<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윤리입니다 제가 항상 고민이었던 이 리프팅 오늘 실리프팅 시술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점점 나이를 먹으니까 탄력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광대에 살짝 있어야 되는 이런 볼륨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팔자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정말 많이 도톰해지고 있고 볼독살도 생기고 웃을 때 보면 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우글거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항상 영상이나 사진에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제가 그래서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을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가서 직접 해보고 애프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병원을 가고 있는데요. 아까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좀 자세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명 때문에. 아무래도 조명 없이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데 보면 진짜 우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더 패이고. 여기도, 신부물, 여기가 많이 내려왔어요. 이런 것들을 실리프팅으로 좀 잡고 싶어서 오늘 지금 가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네, 저요? 오늘 이렇게 들어가셨고, 가장 신경 쓰이시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저는, 여기, 네, 네. 요. 신부굴 네. 연기 부분이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네. 무게감이 있요 네. 우선은 얼굴 전반적으로 실은 조금 여러 종류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게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실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볼이 지금 무게감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약간 시무룩해 보이게 는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을 좀 받쳐 주는 쪽으로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실 방향은 보통 이 방향이죠, 그죠? 이 방향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쭉 <웃음> 실이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선 그건 제가 하면서 하고 나중에 깨어나시면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마막 수술을 마쳤는데 회복실에서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아직 뭐라할래지 루치가 음, 제가 수면을 했는데 아직 좀 깨지 않았어요. 좀 부은 것 같긴 한데 집에 가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디어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쪽에 뭐 마취를 한것 같아요 제 입술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발음이.. 발음이.. 입이 잘안 움직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재생테이프로도 며칠 동안은 큰 허품이라든지 큰표정이라든지 입을 벌리거나 하는 그런 역동적인 표정을 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의사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저는 여기에도 약간 지방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방이 또 내려온 것도 있어서 실 리프팅을 하고 인모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실리프팅하고한달 한 후에 이모드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은 민트실 10줄, 에피티콘 4줄, 듀얼라인실 2줄, 총 16줄이 들어갔고요. 저는 수면마취로 해서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의 살성에 따라 피부에 멍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눈밑 쪽에 큰 멍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멍이 좀 들었습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회사에서는 들키지 않았다는 것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확실히 뭔가 선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드네요. 이쪽 부분. 아까 여기 우글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우거리는게 여기에 선이 살짝 오늘은 시술을 받고 난지 이틀 후구요 얼굴이 확실히 좀 팽팽해진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멍은 아직 있는데 이런데 주름 있는데 보면은 원래 여기가 그늘이 많이 졌었는데 심부볼 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팽팽해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선도 보면은 원래 조금 많이 우글거렸는데 선정리가된 느낌이에요. 어, 지금까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어, 요런 팽팽함이 좀. 붓기가 살짝 빠지고, 이 팽팽함이 유지가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이에요. 제가 월요일에 시술을 했으니까. 오늘 목요일, 3일차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런 선들이 이런 데 보면은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붓기가 어, 조금 살짝 빠지면서 아직 그래도 붓기가 좀 있는데 이런 신부물도 원래 여기 그늘이 좀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늘이 없어지고 팔자도 여기 엄청 좀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도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우글거리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선종이가 아주 깔끔하게 됐어요. 이제 요 멍만 사라지고 여기 약간의 미미한 멍들만 사라지면 될것 같아요. 3일차인데도 아주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빨리 붓기가 좀 가라앉고, 멍좀 가라앉으면 서 좋겠어요. 그때 여기가 살짝 펜 같은 게 볼펜 같은 게 있는 느낌인데 이게 매듭을 지운 거라서 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게 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런 현상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술하기 전에도 여기. 매듭 짓는 부분. 여기. 오늘 나머지 여기 있었던 재생테이프는 다 떼어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뾰루지가 난 거예요. 오늘은 일주일 차 되는 날입니다. 이쪽 라인이 싹 정리된 게딱 보여요. 원래 여기쯤에 제가 우글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우글거린 것들이 싹 라인이 정리가 됐고 여기 있던 작은 멍들도 이제 하나씩 노랗게 돼서 나아가는 중이에요. 이쪽도 상당히 여기가 팔자가 되게 심했는데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쪽은 아직도 좀 붓기가 더 있어서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여기 붓기가 있죠? 드디어 시술을 받고 한 달째 되는 날인데요. 비포 애프터만 봐도 확실히 팔자주름과 심부볼 쪽 그리고 턱 라인 쪽이 좀 정리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얼굴에 선들이 좀 정리된 느낌이라서 지금은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 좌우 비포, 애프터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남겨볼게요. 인모드 후기도 추후에 남겨볼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프팅 실제 후기 궁금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뮬리뮬리 김뮬리였습니다. 안녕! 빠이!